까먹기 한발 나 믿어 <웃음> <어머>! 아! <웃음> 아니 뭐하세요 아니 나, 나 표지판 하셨는데? 진짜로? 소리야 나 앉아 있었구만. 무슨 실은 말냐고요? 아 아머 견그 스커맨 보면은 아머 도구가 많잖아요. 뭐 베스트 이런 이런 베스트 그니까방산복 어제 먹... 뭐, 시체를 쫓아가지거든요. 그래도 궁금했었는데. 그쵸 궁금했죠. 나도 궁금했어. <웃음> 남자는 매그넘. 매그넘. 네, 오케이. 자 매그넘 삼호체가겠습니다. 아까 장전했죠. 약실 체크. 여섯 발 이상 무 가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올리오님? 네자 중세모자 매그넘으로 헤드샷 먼저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오? 어? 어, 버티네? 보트네? <웃음> 와 이건 처음 알았다 저좀 <웃음> 어, 소름 돋았는데요? 내부도 얼마나 달았어요? 1왜바다에 떨어봐요 자 중세 철모 상태가 전체 1 0에서10 달았네요 데미지 아예 안갔고요 체력이? 10, 90, 10, 90%, 80%? 오, 그럼 안 죽었으니까 자사하지말고요 예, 네. 좀만 내가 죽여줄거예요 보다 어, 일단 쓰시고. <웃음> <웃음> 어, 왜, 왜, 기분이 좋지, 이거? 아, 이거 왜면 안되는데? 어, 아, 뭔가 여태까지 쌓여있던, 여태까지 쌓여있던 뭔가 스트레스가 다 풀린 기분이랄까? 어, 뭐 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버셨죠? 중세시대 모자 철투구가 버텼습니다 매그넘357 데미지를 버텼고 중세모그대로 써봐요 연발로 여섯 발다 써볼게 머리다 바로 죽는지 안죽는지 연발 여섯 발이에요그거도 몰라 갑니다 한발두발 파고팔로 <웃음> 해볼게요 중세철모 파고팔입니다 내가 뭐, 이건 보나마나 그건데. 예 가볼게요, 한번. 한 번. 한발이요 발을... 버틸려나? 궁금하긴 하네. 내가 한발잘대못 버릴, 못, 못 버틸 것 같아. 이거 버티면 대박이다. 아, 절대 안 되지. 예, 절대 안 되지. 현재 W2에서 카구팔이 데미지가 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DT가 생각보다 가성비는 좋은데, 개똥으로 지금 한정되거든요. 찍거든요. 자, 샷건이니까 좀 가까이 갈 거예요, 이번엔. 자 샷건입니다. 타는 슬러그죠. 타는 슬러그 자 가보겠습니다. 저희 서버가 데미지 배율적으로 저희가 막수정해놓은건 없어요. 어? 아 잠깐만 왜? 샷건은 모든 데미지 그니까 러 샷건 헤드는 다 데미지가 안들어오는거같은데 써볼게 한번더 투구는 내구도 달았어? 한번더 써봐 일단 내고도은다 알아 레다발 연.. 13 13? 어 2발 연 발로 있겠어? 써봐 13가는데 HP는 안될다? 달다? 안된다고? 어 데미지 하나도 안달아 이거. 다시 한번 먹어야겠다 가까이에서 왔네. 헤드 맞췄 죽질 않아 이거. 아 갑니다 따라? 버그있다 이거 확실히 버그있어 <목소리> 봐봐 바로 쏘고 내가 움직일게 <목소리> 네가 쏴봐 야 내가, 내가, 내가 써볼게 한번 킬리 좀 벗어봐 머리가 안보여 이럴다 <목소리> 어떡해 나, 나, 나도 앉아을자여러분저 갑니다 가보자 쏴 A few moments later. 자, 이번엔 mp5. smg 계열 중에서 일단 원탑이죠? 단발 먼저 갈게요. 점사로 되어있네. 내가, 내가 이거 정확하게 단발 때려야 되는데? 어, 단발 있구나. 갑니다. 내구도 확인했죠? 뚫을게요. 네. 어때요? 정확히 50에 내구도. 10. M16 실험입니다. 약 18. 한 발, 격발. 어떤가요? 89 HP는? 89 달았어. HP가 8 9나 달았다고? <웃음> 네. 자, 아, 이번에 AK47입니다. 그, 스컴에서 73개월 중에서 가장 인기 많죠. 대표적인 총이기도 하고. 한 발, 써볼게요. 격발합니다. 백 이거는 한방에 죽을 수도 있겠다 오! 와칠탄는한방이 일단은 칠탄는한방이 그래 한방에 돌리네 이제 나머지 헬멧이 궁금하긴 하다 때려? 때려? 때려 진짜 네. 자꾸 굴러다녀서 어차기도 힘들어 바랜 발사 뭐 이건 뻔하지만 내가 <웃음> 머리 터졌어 그냥 아 그렇구나 나 뭔가 다른데 찾았어 팔고팔하고 다른거 쓸 때는 머리는 그래도 안 터졌거든? 근데 바했으니까 아. 철추구도 부서지고 대가래도 아. 터져버린네아 <웃음> 진짜 아 그럼 나도 시험 봐봐야겠다 자 갑시다 시험먼자 앉으세요 빨리 혹시 이 사진이 영정 사진일까요? <웃음> 네 아 근데 제가 죽을 순 없잖아요 찍는사람인데 자 안전시의모입니다 맞죠? 이름이 안전시의모 프리헬멧 프리헬멧 어 일단 레그는 357 357로 실험하겠습니다 자한발 격발합니다 팍샷 어, 고 어? <웃음> 중세철모가 더 좋네, 시위모자보다 중세철모가 중세 훨씬 좋네, 이런 훨씬 좋네, 계산. 계다 나왔네, 벌써. 야, 다 나왔네, 진짜로. 데저트 이글은, 데저트 이글은 여러분들 안 쏠게요. 어차피 이거 똑같거든요, 데미지가? 1 0 합니다. 자, 격발합니다, 헤드샷. 활있어요좀 움직이니까, 그거. 자, <웃음> <웃음> 이렇소, 시위모자는 여러분들 진짜 쓸모가 없다. 일단 샷건 샷건도 실험하고. 어. 일단 MP5가 뚫리면요 타고팔하고 막시팔. 나못 뚫리게 돼 있으니까. 네. 자이로 가시면 여러분들 시위 모자는 장식로 쓰시면 됩니데 장식을 쓰 절세 모자를 써라. <웃음> 그, 버거 맞아. 그 중구형 이장난 <웃음> <웃음> 이거 진짜 문의해야겠다저거는왜 이거 다 진짜. 이봐 이거 안거안이번에안 죽는다니까. 어거만 문제가 있네. 이 이거 안 괜찮네. 나스는거든 시이모가 쓰레기국이.. 건시이모가 그냥 쓰레기인 것 같은데? 자고 <웃음> 여러분들.. 내가 네, 갑니다. 자, 바, 드디어, 좀, 좀만 빠른 진행할게요. 드디어.. 네.. <웃음> 미래가.. 어? 막혔네? 잠깐만 이거 철스마랑똑같아 어? <웃음> m 5만딱 보면 끝나.. 바로 이새겠다 그냥.. m 5 <웃음> 맞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있는거 그대로 전부 다 쏘진않고 좀 계산에 비해서 어차피 한방짜리 나는것들은 나는 그냥 제외를 할게요 그건 지금 다시한번 테스트 매그넘이 확실히 세네 데미지도 똑같이 들어오네 확인 <웃음> 너 mp5 뭐 말하려도 말 그냥 비디오인데? 잘 죽어 미리 말할게 어 m p 5 너무 좋네 아니면은 그자이 위에거는 일단은 여러분 테스트 안할게요. 일단 운용헬맥도 이미 판매를 낮 낮춰 버렸어 현재 시작발는 버그가 있고 이위에거 무조건 한방에 죽어요. 100방 <웃음> 아니요. 아니 그래도 혹시 막아주지 않을까 이번에는 세비컨맥시니까어 그래도 카구팔은 -98, 100% 뚫릴거 없고 M16하고 AK 둘중 하나 봐야될 것 봐야 같은데 M16? 한 번? MK 한번 MK1로 응막18그 음, 한번 해보자 오? 막내 잠깐 철새모가 더잘 막아주는 것 같은데 아닌가? 막내 막18 막내 8 9다락거든응 어, 그 완벽하게 막아줄 는 없어 이게 방탄 모 야, 옆으로 딱 쏠때 가격끔 휴식자는 거지 갑니다. 그잔잔재물 막아주려고 잔재물. 잔재물도 그렇고. 아, 알기름 봉한 방이. 이러면 자 K6 가겠습니다. K6 현재 가장 와, 스컴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소문난 후보예요. 웬만한 거다 막아줍니다. 저기 있죠. 제가 알기론. 자 매그너부터 갈게요 갑니다. 여러분 사랑한대요. 썼어 85 달았어 렇게 MP5 왜 떨었어? 50 48 달았다 48와 버티네 2발은 그 버티네 3발까지 안되겠지? 3발은 안돼 갑니다 <웃음> 89 달았다 이게 더 다는 것 같은데 갑니다 정확하게 말해줘 그래도 유튜브 올려야되니까 오한방리 죽네 이글 내저트 네 이글 썼어 60. 37 한번더 내발해 죽네? 어? 그, 방금 픽술이었잖아요. 제 총이, 탄이 꼈다는 거예요. 이럴 때, R키 꾹 누르면 모션이 나와요. 핵법이랑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오케이. 확인해봐야 돼요. 잼이 어디서 막혀있는지. 이게 이제 안 풀리면은, 이렇게 어, 여기, 오른쪽 위에 보이죠? 산 껴있는 거. 단피 이런 식으로. 없네요 다말해야줘말르야 써줘 아니 전 어차피 준비할게 뭐가 있나요? 그냥 쏟, 먼저 써죠아 그래 신호는 줘야지 시키야 <웃음> 한발은 티고 두방에 죽네 <목소리> m c 랑 비슷하네 응 좋았네. 많이 들어 어, 이제 내고도 까니까 들어왔다 잠깐만 버고 있는건 아니네 바디는 아니 버디 바디... 있는거지 바디 정상이지 아니 조끼 끼고 있는데 미지 안들어오면 보고 있는거지 조끼 까여가지고 이제 데미지 들어온거잖아 이거 똑같은거야 근데 이름만 다른거네 쏜다 한 번씩? 어때? 잠깐만 60.. 56 달았다 H 방검보기 아니면 니체력 HP가 오케이 56방검보내 보도 12. 12? 1 2이았어1 0 남았어? 1 2이 달았어. 뭐 버티네, 두발세발 확실히, 더 확실한 사실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방탄복을 입는다고 방탄복이 다 와주지 않아요. 방탄복 내구도도 다는 대신에 HP 내구도도 다는데 약간 좀 들다는 것 뿐이에요. 65 나왔네요 몇 HP? P17에 55, 54 방검 방검 보이 P17에? p 1 7 나무거죠? 단거예요 단거 네. 셋넷 네. 어? 세 방만금 나고? 바로 갈게요 그냥 두방 컷이네 그거 한번에 무정방 한번무서한 번. 그데 에서 그냥. 아이 계산 어? 뭐야? 어? 뭐야? 야, 여섯 다섯 다섯 발 막아 주네. 대고야대고도 맨날 왔어, 그거 82. 뭐 잘못 잘못 쏜거 아니지? 아니야. 제대로 쐈어. 다시 한 번만. 둘. 계속 쏴봐 그냥 단발로. 어? 뭐야, 씨뭐 뭐야? 대체 뭔 거야? 먹은 거? 어 여덟 발? 아홉 발? 열 발. 열한발.. 아니야, 형 이거 의미 없어. 왜 왜? 데미지 하나도 안 들어와. 내구도 다 잃을 때까지는 이거 분명히 데미지 안. 연사다 어, 해봐. 오, 뭐야? 아, 그나마 연사야 데미지도 온다 <웃음> 뭐야? <웃음> 졸라 어이없네? 서 헐에서. 아까 뭐, 뭐, 뭐, 뭐, 못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에이케이를 세발 막는다고? 아뭐 요사 쓸 시간을 안겨죽겠지 지금 새로 깠어. 오? 야, 카우팔 두대다. 막네. 와 씨. 근데 치료가 10보통이야. 네? 해본다. 안 돼. 절대 그럴 이 없어. 말했은말했이야 에.. 네, 안돼 안돼 절대 못 막아 30발 발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네넷 아홉 열 됐어, 됐어, 됐어. 응? 그다음 연발로 박아봐 열하나 박았는데 안 들어오면 됐어 잠깐만..뭐야 <웃음> 저 방어구..방어구가 찢기는 게 보이네 보이게 비교발 남았어 와다 막네 대미진 한발도 안들어와 한발도 안들어온다고? 어 방어구 4구도막 가요 사실 간다 그냥, 그냥 다 갈게요 총 몇발이나 면은 22에 발 아까 30발 다 막았지 어 지발 그냥 게. 개... 3피 빠지는 소리 왜이렇게 좋지 너무 좋아 와 안죽어? 내 따라? 이? 아예 안달았어? 안달지 놀딱구타는씨라운 필요는 없겠다 이거는 야, 이 정도면은 M16도 막아보면 한데? 방하고 방사함 보고 내보네 MK 백이야 계속 새걸로 갈고 있어 잠깐 어, 너무 어, 빨리 썼다 <웃음> 하나 둘셋발 애씨 바해신데 안돼 안돼 안돼 이거는 막을 게 없어 막을 수 있는 게 없어 모든 방어구에 대한 실험을 해왔습니다네 흔적이 흔적이 네 엄청 많이 남아 있죠. 네 이렇게 실험했습니다.